제가 타머를 다니면서 네. 우리 국내 한탄강을 한번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협곡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런 국내 국내 그런 쪽으로는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있 네. 애니몰로 TV 자어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볼 텐데요 수족관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수족관을 원래 하려고 수족관을 차린 건 아니었어요 음. 아니고 이제 이 수경, 이제 이 아쿠아 스케이핑을 작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샵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음. 소재를 구하는 거, 예. 용품을 사는 거다 예. 이제 소매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음. 샵을 아예 갖고 있으면 좀더 원활하게 소재도 구할 수 있고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스케이핑을 할수 아. 있었기 때문에 점점 수족관화 된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모스 아쿠아라는 수족관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 딱! 모스 아쿠아는 예. 레이아웃 전문샵이다 아 레이아웃 전문샵 예. 레이아웃을 내왕에 내가 꾸미고 싶은 사람이 예. 오시면 그래도 나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그분한테 맞는 내아웃을 추천해 드리고 아. 그리고 그 맞는 내아웃을 할수 있도록 조언과 지식을 아. 전달해 드리고 아. 예, 더 나아가 이제 좀 즐거운 물생활을 할수 있도록 아. 도움을 드리자록알겠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가장 뭐 좋아하시는 어항 스타일 혹시 있으세요? 요즘 저 추구하는 게 디오라마다 보니까 너무 네이처적인 부분에서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웅장함과 임팩트라든지 이런 거를 디오라마를 섞어서 재창조를 하면서 아. 우리가 흔히 그냥 있는 소재만 갖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음. 저는 요즘 장르가 디오라마 이쪽 장르로 레이아웃를 어.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쪽으로 좋아하시는 그럼 네. 자택에 수족 있으신가요? 네아 그런, <웃음> 어. 그런 스타일로?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냥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아 가족들을 네. 위해서 어떤 스타일이세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유머 네이처 하게 아. 진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네이처 비오토블어쩌면어 지금 뭐 카나렌시스 오, 인도죠 네네 공부할 수초, 때 수초가 없겠네 네, 수초 아. 없어 아그 수족관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어쨌든 대표님이시니까 그 가장 뭐 이걸 좀 많이 판매하고 싶다 이런 뭐 아이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저는 저 세트왕 팔고 싶죠 아 작품 작품이라기보다는 네. 수초왕을 하 하실 분들은 수초왕이 맞는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세트로 구입하시게 아 되면 필요한 것들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제 점점 갖고 있는 것 같고 알아가면서 배울 네. 수 있기 때문에 이탄에 네.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조명이 네. 좋아야 되는지 네. 나빠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공부를 따로 안 하시고 아 아예 한 번에 갈수 있고 중복 투자 안 하시고. 아, 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가장 네.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대부분 저희 집에는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소재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예, 소재가. 작품 이렇게 같은 거를 만들진 못하시니까 이제 조금 부탁을, 음, 예, 의뢰를 음. 해서 부탁을 아, 받아서 의뢰하시고. 제가 대신 조금 해드리는, 해드리는 아, 작품들좀 나가는 편이에요 아. 수족관을 운영하신 지는 한몇년 되셨죠? 지금 만, 이제 만 4년 넘었어요. 4년 네. 정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 저희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뭐 물방을 차리고 싶다, 수족관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는데, 뭐, 한만 4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뭐, 작은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이, 수족관들이 조금 시대에 맞게 조금 움직여야 되고, 아. 자기만의 아이템이 있어야 될아요 네. 다, 수족관들 다 갖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 약간 특색이 있어야 됩다 예, 뭔가의 이 수족관만의 특색이 있어야 돼. 예. IT 예. 자기만의 자, 예. 장점. 예. 그런 거를 좀 갖고 있으면, 뭐, 시대에 좀 뒤처지지 않고, 뭐, 오는 분류에그 초점이 맞춰서 단골들이 생기, 아. 생기고, 뭐, 지금같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예.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의 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아. 아.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뭐, 어항도 뭐 꾸미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생활 입문자. 물생활 입문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어항 사이즈 혹시 있어요 저는 60, 30. 아, 36. 60. 네. 지금 네. 여기 모스아쿠아가 네. 네 번째 저희가 방문하는 네네. 거거든요. 다 60이에요. 사실 내가다좀 네이처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오, <웃음> 야, <그래서> 이럴, 수가 <웃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전 아, 하신 거 아니죠? 아래아래.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수족관을 만들어서 제일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황금비율. 그렇죠. 황금비율. 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나한테 정말 예쁜 비율이라는 거요 그게 이제 6030, 6030. 그렇게 다수족관사장님께서6030 사이즈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그런데 제일 네. 많이 팔리는 사이즈가 어떤 건가요? 자반수저죠야다 <웃음> <웃음> 똑같아 <웃음> 네, 자반수저가 6030은 조금 부담스럽고, 에이, 부담스럽고. 아... 근데 결국엔 6030으로 넘어가든지 결국은 나중에 돼서 제대로 중복수고하고 입문자들이 조금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대부분 자반. 예, 말씀드렸지만, 네. 6030 사이즈는 입문자에겐 너무 커 보여요. 진짜로. 네. 근데 DK는 항상, 그거 뭐, 와, 안 쓰잖아요. 같이 예, 같이 네. 근데, 네. 와, 수족관 사장률 대부분 네. 6030. 근데 많이 팔리는 건 자반. 와, 이건 국룰이에요. 진짜. 공식. 네. 진짜 소식. 공식이에요. 네, 예. 네, 와, 저, 저, 저 약간 소름 들어서요. 작품을 보면서 네네. 너무 인상 깊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탐어를 다니면서 네네. 우리 국내 한탄강을 한번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 협곡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그런 국내, 국내 그런 쪽으로는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아 있죠. 예. 있는데 예. 이게 아시다시피 생업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업무에 쫓기고 예. 하고 싶은데 내다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 하 손님들도 해줘야 되고 내 작품도 음.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 부족한 분부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간의 여유가 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어, 의뢰를 주시면 대리만족을 하죠 음. 오히려 그렇게 뭐 뭐지지사님뭐 동굴을 네.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건해보기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대림한테 풀긴 푸는데 네. 가능은 합니다. 뭐 어. 또 비싸기도 하고. 시간이 하고. 네. 그그 음. 그, 그게 또한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 모습이. 예. 네. 그거 저는 이제 아까뭐 그랜드 캐년이나 네. 이런 캐년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협곡 스타일의 이런 걸 많이 하신다고 네. 그러셔서 딱 문득 머릿 속에 한탄강 타 먹었다 그 협곡이 음.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네. 주시죠. 예.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자, 어,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모스 아쿠아 이제 운영 중이신데, 네, 네. 앞으로의 계획과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미래, 네. 뭐 이상향에 대해서 네. 어쩐지 한 번. 일단 네이처 아쿠아리움 시장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국내 이제 이 네이처 아쿠아리움 쪽으로 작가 활동, 수경 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런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또 하시는 분도 많아지겠죠 점점 그런 거를 많이 알려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도 조금 음. 그런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고 하실 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시장도 더 커지는 거고 먼저 일단 뭐 국내 1위 음. 뚫으셨으니까 아이고. 네, 아이고. 나중에 뭐새위가 10위권 그안 와서 하살로 돌아올지 네, 모릅니다. 네, 네, 네. <웃음> 자, 지금까지 모스 아쿠아에서 애니멀로TV의 테드, 에이텍, <웃음> BK였습니다. 안녕! <웃음> 끝! 애니멀로TV.